잠깐만 응. 얼굴 좀 체크 좀 하고 어. Not bad.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오늘은 청년 다방 떡볶이 깻잎 순대 세트 2인으로 시켰고요 매운맛으로 시켰고 한라봉 에이드 엄마 바다 밥이고요 단무지도 있고 여기에는 감자고 매콤 고추 통통 오징어 돌돌 김말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잘 먹을게요 아동학대 신고 캠페인에 청년다방이 함께 해주신다고, 예. 네. 여러 너무 감사합니다. 어 죽여요, 응. 음. 면을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봐봐요, 여러분. 와, 개맛있는데? <웃음> 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좀 맵다 매운 맛으로 시켰거든요. 음 와우. 이게 이렇게 짠. 음와 이거 감자튀김 몇게 맛있어? 음나 지금 어때? 거울로 봤을 때는. 좀 못생겼는데 <웃음> 여러분들이 저의 매력에 빠지셨나봐 어떡해 참음 아니 저번에 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액정이 내가 보여요 그래서 잘생긴 거야 내가 <웃음> 그냥 어느 정도 비춰진 실루엣이 좀 멋있는 거 같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좀 저거 멋있는 거 같다 이렇게 하고 어, 막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어떤 분이 댓글로 뻔뻔하게 나가라고 해가지고 뻔뻔하게 나가려고 Hi guys, I'm Seyoung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today And I prepare 떡볶이, fries 이건 치즈프라이즈 오렌지에이드 고추 튀김 먹었어 오. 이거 좀 약간 식구금인데 여러분 쎄다 음 어우 시리스, 시했어 고추가. 맛있어. 와, 여러분, 이거 빠다밥이라는데빠다밥 음. 음. 라방이 막더 재밌다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제가 너무 막 재밌어가지고 이제 라방 아까 말씀 제대로 못 드렸는데 목요일마다 라방 할 거예요 어,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이 소스가 대박이다 음! 안경 좀쓸게좀잘안 보여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안경 두수 없, 없는 거. 비밀이에요. 안경 알이 없어요, 사실. 사장님, 취미가 뭐예요? 저 취미요? 취미, 요즘에는 취미 운동. 뭐, 자전거 타거나, 오전에 운동 헬스하고, 어, 막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가장 좋아하는 음식 세 가지. 한식. 좋아요, 한식. 구독자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음. 이렇게 꾸준히 하다보면 구독자 오르지 않을까요? 한 번에 막 다이나믹한 거는 원하진 않아요. 응. 음. 어, 좀 배부른데나? 나머지 이거 세 개만 먹고 그만.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잘 먹었고 음 청년다방 떡볶이 먹어봤는데 어우 진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라이브 방송 때 봐요 안녕